아, 제가 영상 촬영을 그동안 조금 못했던 이유가 이 손가락이 여기 손가락이 부러지면서 지금도 아직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뒤트인 아이라인 정말 예술로 빼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화장을 할때 아이메이크업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원래는 립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었는데 정말 립은 계속 요새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른 립은 바비브라운의 트루핑크라는 이 색상입니다. 정말 잘 발렸죠. 오늘은 기본 요 베이스는 요 제품을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 저는 03리넨 컬러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제눈 메이크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확대해서 음, 눈썹을 좀 채워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기존에 슈에무라 제품을 사용했는데 요거 제품 뒤에 괜찮아요 삐아 제품인데 요렇게 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얇게 한올한올 바른 것처럼 그려주면 굉장히 내 기존의 눈썹이랑 잘 매칭이 돼서 뭔가 오늘 지금 컨실러부터 삐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네요. 의도된 건 절대 아닙니다. 사은지도 모르 몰랐던 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02번 브라운 슈를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음영 메이크업을 하기에 정말 괜찮은 색조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요 두번째 음영 눈두덩이에 살짝 올려줄게요 오이 발색 뒤에 오, 적당량 덜어서 바르셔야 될것 같아요 발색 되게 바로 되네요 세게 이쪽은 이 제가 아, 일부러 안 해볼게요 요쪽만 해서 비교를 한번 리�을쭉 해서 얼마나 눈이 커져 보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색상은 어떤 색상인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올려줘 볼까요? 이렇게 잘못 올렸다가 아 골드 펄이네 근데 펄이 되게 과하지 않아서 음 되게 이쁘다 이렇게 쌍꺼풀 라인 조금 넘어서까지만 손가락으로 펴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요렇게 랐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이너가 들어갈 건데요. 아이라이너는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바를 수 있던 아이러인을 사용해 볼게요. 제가 영상에서 정말 자주 쓰고 있는 미샤 슈퍼스키니 마스카라고 저는 브라운 색상을 사용합니다. 자, 뒤트임을낼 건데 먼저 눈썹 라인 넘지 않을 정도로만 뒤만 먼저 이게 눈을 살포시 요정도로 뜬 상태에서 일직선을 그어주세요. 요정도로. 자. 새끼손가락으로 눈을 살짝 들어올려서 요 라인과 맞춰서 이어줍니다. 아무래도 눈이 좀 커버인 효과를 내시려면 요 점막 부분은 깔끔하게 잘 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안구가 조금 눈물이 좀 많은 편인데 이게 막 눈물이 막 나오면 중간에 번지거나 이러잖아요. 이렇게 점막에 바로 발라도 눈을 이렇게 감았다 떠도 번짐이 없죠. 오케이. 요 정도만 그려주세요. 근데 이게 라인이 너무 막 정교하게 그려질 필요는 없는데 얘는 정교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 밑에 라인들이 다 진짜 이쁜데 요 중앙에 요 색상을 이용해 볼게요 요렇게 얇은 아이섀도우 붓을 이용해주세요 저는 지금 피카소의 305번 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덜어주신 다음에 눈썹 아까 전에 라이너 그린 부분을 살짝 스머징 해주면서 위로 펴서 발라주시면 돼요 요 윗부분을 살짝. 앞부까지 갖고 오세요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라인, 이 라인이랑 점막 라인 이 중앙 정도까지만 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조금 더 커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언더 부분부터 채워주시는데 언더 부분은 이 앞부분까지 다! 오로다 채우면 오히려 눈이 답답해 보여서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썼을때요 눈, 동공, 중앙라인까지만 채우시면 됩니다. 남은 요 양으로 살짝살짝 요정도 로난 조금 더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라인을 따라서 살짝 근데 요 눈썹보다는 넘어가지 않으시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넘어가면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그린쪽과 안그린쪽을 비교를 해볼까요? <웃음> 자, 디테임 아이라인을 완성했을 을때 아닐 때 했을 때 아닐 때눈 크기가 뭐두배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차이가 난게 보이죠 조금 더 극한 그 효과를 주시려면 이 안쪽을 조금 더 진한 색깔로 메꿔주시면 더 좋긴 해요 그래 저는 이렇게 기업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점막 부분만 한번더 진하게 메꿔줍니다. 아이라이너 그리는 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 따라해보셔가지고 만약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